이제 yeah. 아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어 앉아 있을 때 다리 동작 어 물론 제가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바는 있지만 어뭐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잘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많다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일단은, 자, 일단 앉아보죠, 그죠? 서 있을 때도 이제 다리 동작을 이렇게 뭐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지만은 팔도, 팔하고 머리하고 이게 다리 동작과 팔 동작, 머리 동작은 항상 병행을 해야 돼요. 가스, 다리 동작은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부분과만 관련입니 가스가 왼쪽 창자에 있다고 해서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왼쪽 창, 왼쪽에 가스가 있다고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왼쪽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왼쪽 창자가 압력이 너무 올라가고 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몸 전체 혈액순환에 또 문제가 생겨버리고 또 가스가 안 올라오니까 윗배가 빵빵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그때, 어, 균형적으로 이렇게 팔과 머리를 흔들어 주시면 가스가 조금이라도 빠져 나오면 가스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 않도록 막아준다, 그죠 어. 그러니까 자발운동과 다리 동작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어. 다리 동작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좀 친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어, 왼쪽 엉덩이에다가 힘을 조금 더 주고 앉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아, 자, 앉아있습니다. 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발을 가지런히 하고, 응? 발을 가지런히 하고, 아, 물론 오른쪽 다리는 살짝 접어도 괜찮아요. 접어도 괜찮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똑같다. 아, 이렇게 보시고, 자, 왼쪽 엉덩이에 힘을 아주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5.5 대 4.5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에 자 이쪽이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대쪽이 실때있어요 이쪽이 왼쪽이니까 왼쪽 엉덩이에 조금만 더 주시고 자여러분들 누워서 다리 조작할 때 오른쪽 무릎을 한 3분 정도 세우고 왼쪽 다리를 계속 흔들어 주다가 오른쪽 무릎을 내려놓고 또 왼쪽 다리를 계속 흔들어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 근데 하여튼 자, 누워서 그렇게 해도 가스가 이동한다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주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거야 응? 자, 저 왼쪽 제 발을 잘안 보세요 자 왼쪽 엉덩이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왼쪽 엉덩이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죠그 허리를 조금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조금 기울이면 이 오른쪽으로 가슴 올라오기 때문에 아, 또 오른쪽 다리에 있던 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몸도 살짝 기울이고 엉덩이에 약간만 힘을 더주시면 제가 어떤 분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왼쪽 엉덩이에 힘을 더 주라고 하니까 막 왼쪽 엉덩이로만 앉아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통제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좋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행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6대4 혹은 5.5 대 4.5 이 정도의 힘을 조금만 더 주실 상태에서 몸을 조금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을 조금만 기울인 상태에서 자, 왼쪽 발을 보세요. 자 누워서 하는 동작과 별반 상관이 없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작업을 한다 그바른 자세 여러분들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혈관의 변형이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꾸 그내 몸의 혈관에 적합한 상태로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몸을, 바른 자세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의 40%는 여러분의 몸, 자세, 건강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에 약간 힘을 주고, 왼쪽 발을 살짝, 살짝, 그것도, 앞꿈치만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종아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 혹은 여기 발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앞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죠. 이거는 또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골고루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수업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무직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걸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거야. 또 이걸 또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하게 되면. 또 가스가 너무 많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걸 한자뭐한 뭐 1분 정도 이렇게 했다. 그죠? 1분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 3, 4분 정도는 쉬어도 돼요. 3, 4분 정도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분 정도. 한 5분 정도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돼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가스가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3분, 4분, 5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내야 된다. 아 지금 또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또 다시 다리를 써요.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한 1, 2분 이렇게 하다가 또한또 또 3분, 4분, 5분 쉬는 거야. 또, 쉴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리 동작을 해주면, 팔 동작도 한 번씩 해줘야 된대죠, 그죠? 네? 뭐팔 동작은 뭐, 3, 4분 만에 한 번씩 안 해도 괜찮아. 10분, 15분 만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병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종아리 부분에 피가 또 과도하게 몰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30분이나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정도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 해주기도 하고, 네? 혹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의자 같은데, 의자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다리가 있는 부분에 이 뒤꿈치, 이 뒤꿈치를 이 다리에 딱 대고, 뒤꿈치를 뒤로 확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이허벅지로 올라오면서 종아리가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종아리가 피가 몰렸던 게 이렇게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이거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 앞쪽에 있던 피가 이 허벅지로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또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요걸만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한 번씩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주기도 하고 또한 번씩은 또 이렇게 또제기 차듯이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서 다리에만 너무 몰려있던 피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필요도 있고 한 번씩은 또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줘서 어, 오른쪽 다리도 피가 잘 통하도록 이렇게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한 3분에서 5분에 한 번씩 다리를 움직여 줘야만 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 들었다 내렸다 뭐 이거 했다 이거는 부수적인 작업이에요. 부수적인 작업.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정의 한번 내려오시다. 왼쪽 엉덩이에 약간 힘을 더 주고 오른쪽에 비해서. 응? 그런 다음에 허리를 약간 왼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세요. 약간만 가면 됩니다. 지나치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약간만 가도 돼요. 그 상태에서 발을 또 앞꿈치를 하다가 또 앞꿈치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그 주기, 텀은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몸 상태에서 달라요. 어떤 분은 10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저, 대사정은 치료법 76강 그죠? 76강 밑에 있는 댓글라에 보면 15분에 한 번씩 팔과 머리를 흔들어 주라 네? 꼭 읽어보세요 <웃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오른쪽 있는 가스를 안전자세에서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렇게 크게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 동영상 찍고 뭐 컴퓨터 작업하면 1시간 2시간 이훅뜨 지나가요. 그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 다리가 전부 다 오므라 들어있어요. 오므라. 나도 모르게 오므라 들어있어요. 억지로 펴서서 다리 조작하려고 또 신경을 안 쓰면 다리가 나중에 보면 다 오므라 들어있어요. 왜 앉아 있으니까 다리에서 피가 빠지면서 다리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럼 만약에 30 최소 한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고 걸어 오더라도 좀 걸어 다니더라도 집안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걸어 오라. 이렇게 걷고 팔도 좀 흔들고 그러면 다시 그 피가 이렇게 다시 쭉 펼쳐져요. 한 30초만 투자해도 돼. 뭐 학생이다. 사무직이다. 이런 하면 막 이러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면 또 사람들 눈치 보일 수가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한시간에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제발 30분 이상, 한시간 이상 어디 앉아서 가만히 활동하는 거는 자살행위야요 다른 정상인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나 여러분한테는 자살행위 라는 거야. 몸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아주 꼭 기억해 주시고 다리 동작과 배가 묵직하다. 배가 어디에 걸려어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다리 동작과 팔 동작을 해서 가스를 이동을 시키면 여 가스를, 가스가 스가 이동이 되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스가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으면 컨디션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아, 이할 때는 가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탁 멈추잖아 한 10분 지나잖아 가스가 안 나와요 탁 멈춰서 위장에서탁 스톱이 돼 있어 그러면 또 컨디션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10분 지나면 또막 다리 조작하고 팔 움직이고 머리 흔들어줘야만이 가스가 또 조금씩이나마 또 빠져나와.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근데 답이 없는 걸, 이 방법밖에 는 없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아들이시면 아마 제가 동영상을 막 올려놨는데 저에 대해서 원망을 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하, 근데 해야 돼요. 하다보면요.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좀 좋아지시면, 아이스크림,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